안녕하세요. 플로토스 건율 아빠 이군행입니다. 어,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많이 뿌연 어, 그런 하늘입니다. 매출하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19년 3월 20일 암호화폐 시장 동향 및간단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한 비트코인 어, 시황 브리핑의 주제는 어, 비트코인의 수렴 상당 돌파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어, 주제와 어, 이더리움 클래식을, 클래식을 좀 주목하시라는 어, 그런 주제로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총 12 종목 차트입니다. 어 여전히 12 종목 대부분이 횡보의 움직임을 현재 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전일 대비 뭐 약간 소폭, 거기 하락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소폭 가격의 조정이 좀 있는 모습으로 어 대부분은 이제 빨간색 불이 좀 켜져 있는 모습이고요. 어 시총 12 종목 중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주요 저항선 돌파를 하지 못하고 거기를 약간 숙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고개를 수이고 있는 모습이 지지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지지 후에 반등 가능성을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어, 스탈렛 루멘드 역시 어, 상승 후에 조정이 진행 중이죠. 조정의 어, 마무리 지점을 확인하셔서 다음 움직임이 상승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자리를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24시간 동안 상승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일 대비 약 16% 정도 상승한 테조스 종목이 현재 어 24시간 동안의 상승률 1위 종목 1위를 어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보비 거래소의 후보비 토큰이 그냥 전일 대비 14% 정도 상승하면서 2위 자리를 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거래량 24시간 거래량 종목 중에서 10위 안에 진입했던 이더리움 클래식을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도량이 좀 많아서 조금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전일 대비 이더리움 클래식이 약 4% 정도 어 상상하면서 요약 차트로도 현재 모습은 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좋아보이는 어, 그런 모습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시간 동안 하락률 1 2 종목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계속해서 우하향의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식으로 이런 종목들은 일단 어, 이하락에 조정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 예를 들어서, 좀 변곡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정을 마무리하고, 바닥을 좀 길게 가신다든가, 혹은, 바로 V자 반등을 보인다든가, 살짝 빼꼼 가격을 올리면서, 변동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하면은, 그런, 그런 모습이 보일 때까지는 조금 계속 주시를 하시면서, 어, 그런 모습이 보이면, 매수자리를 찾아보시면 좀 좀될것 같고요. KIN, 어제, 어제 상승률 1위 종목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상승 후에 조정을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역시 조정 마무리 시점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네이 정도 말고는 하락 종목에서는 크게 지켜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 거래량 12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은 부동의 움직임이 크게 없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어제와 비교해서 현재 어,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이 비트코인 캐시의 거래량 또한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레, 어제 뭐, 어제에 이어서 거래량이 또 다시 증가한 이더리움 클래식의 모습이고요.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의 거래량이 제일 많은 OKX체인지, OK 어,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 기축의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 어제 이 부분이었죠. 매도 물량이 어, 많이 증가하면서 OBV지표 역시 하락을 해서 제가 지켜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도 물량을 훨씬 상회하는 이런 매수 물량이 나왔고요 o b v g p 역시도 o b v g p 표가 하락하기 전에 위치보다 훨씬 더 올라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서 매수세가 강했다고 볼수 있고 여기서 특이사항은 이런 강한 매수불륨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상승이 크게 없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어, 매집을 했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어, 어제께 말씀드렸던 세력 간의 손바꿈, 손바꿈 이후에 매집을 좀 했다는 모습이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조금 주목을 해볼 어,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조금 차트 상황시켜 보시면서 어, 매매 근거를 찾으셔서 매수 자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아마폐시장 전체 시총 차트입니다. 어, 시총은 증가 추세에 있다가 아이고 갑자기 굵어졌네요. 시총은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다가 현재 최근 들어서 갑자기 시총이 좀 많이 빠진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어 전일대비 약 0.5% 정도 시총 감소하면서 하나로는 약 7500억 정도 감소한 현재 시총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점유율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이 감사하면서 비트코인의 점유율, 이 부분이 비트코인의 점유율인데요. 보시면은 살짝 점유율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은, 알트코인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과, 그러니까 비트코인화 뭐 현금화라고도 볼수 있겠죠 비트코인화 또는 다른 종목들이 점유율이 빠져나가면서 이총 점유율은 100% 로 보니까요 다른 점유율이 들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를 메꾸, 메꾸는 그런 어,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상승했다 증가했다 라고 어, 해석을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알트코인이 온색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주요한 알트코인들 제외한 기타 알트코인들의 점유율은 완전히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타 알트코인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이나 리플 이런 종목들의 점유율은 조금씩 조금씩 소폭 감소한 현재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투자시장 현황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자산 대표인 증시 중에서 해외 증시인 S&P500 인덱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도달할 목표가를 2850선을 제시를 드렸었는데 2850선 도달 후에 제가 이번주나 다음주내로 도달한다고 말씀드렸죠 도달 후에 현재 약간은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 선을 목표가로 아마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했을 거라서 뭐 이쯤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단기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뭐 매도, 매도를 매도 해서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생각고요 하지만 o b v g 표를 보면은 그렇게 매도세가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도한, 어, 매도한 물량은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의 조정세가 어, 과거 주요 저항선이었고 현재는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2 8 6 6선이 선에서 지지를 받던가 또는 그 위에서 지지를 받고 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은 2850선은 어, 아주 가볍게 어,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어,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코스피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지스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페넌트 패턴의 하단을 현재 이탈한 상황입니다 어, 차트 기술 분석 지표에서 3대3 법칙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목표 지점을 이탈한 이후에 이탈했을 3% 3% 이내에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또는, 또는 3일 이내에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은 일시적 이탈로 간주하고 해석에서는 무의미하게 해석하는 그런 3대3 법칙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이내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 이거는 패턴이 진행됐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패널티 패턴이 진행돼서 패턴의 목표가는 약 2,125선 정도 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당분간 2,122선에서 어, 2,163선 이 선에서 횡보의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만약 패턴이 진행되고 목표가까지 가격이 도달을 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횡보의 이 구간 내에서 움직이다가 어, 그 상단 부분을 일시적으로 이탈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구간 내에서 계속 움직임을 진행한 것으로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대산대표 골드차트입니다. 현재 이 1306선 어, 단기 피곤어치 비율 38.2% 어, 라인이고요. 이 새롭게 연장한 하락 세기 어, 패턴의 상단 부분이죠. 이 부분에 저항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하지만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돌파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 저항하고 왔는데 잠시만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하고 자 돌파를 어,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 다시 2 3 0 6라인인 1296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통화별 어, 비트코인 거래량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비트코인 거래량은 약 14만 비트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어, 거래량 순위는 달러와 엔화 어, 기축이 기초 통화가 약 90% 정도 차지하고 있는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량입니다. 그 뒤로 브라질의 헤알 통화와 어, 대한민국의 원화 그리고 유로 어, 통화가 뒤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코인리스 통계 거래수별 거래량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썸과 비트플라이어, 비트맥스 순으로 현재 어, 거래량이 순위가 나열되어 있고요. 코인마켓 통계로 보자, 보면은 자보 어, 발음 구분 편의상, 비트맥스 거래소와 구분 편의상을 하기 위해서 비트막스 거래소, 그리고 빗썸, 비트맥스 거래소, 이세개세개 거래소가 코인마켓 통계, 거래량 순위로 현재 나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 중에서 자전거래와 마진거래를 제외한, 어, 코인마켓 거래소 통계, 거래, 거래소별 거래량 통계를 보면은, 이제 o k x c h 지 n g 가 어, 거래량 1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o k x c h 지 거래소의, 어, 거래량 1위 종목은 아까 마,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이더룸 클래식이 조금 심상치 않아 보이니까 차트로 한번 확인하셔서 을 매수 자리를 찾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간단한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1일봉 기술분석 지표 현황입니다 총 28개의 오실레이터 지표와 이동평균 지표 중에서 어, 총 14개의 지표가 상방의 흐름의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둔 그런 요약 현황 모습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최근 30일간 거래 매물대 기준의 이제 저항선과 지지선을 살펴보는 건데요. 어, 현재 주요 저항선은 3,910달러 선으로 가격이 그 위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910달러 주요 저항선이었던 3,910달러는 현재 주요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움직이다가 약간의 조정을 받더라도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어제 말씀드렸던지 조금씩 매물대가 생기고 있죠. 이 부분들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하지만 매물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 4,200달러 선까지는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 시황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살펴보던 일목균형표와 패턴 관점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어 예상 예상하고 말씀드렸던 4 개의 화살표 뭐 이런 부분들과는 어 조금은 다르게 움직였는데 어 굳이 결과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이런, 이런 식으로 파란색의 어, 이 화살표 움직임과 조금은 비슷하지 않을까 어, 굳이 어거지로 좀 맞춰보자면 은 네. 파란색 화살표 움직이고 조금 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같아요 어, 그래서 현재는 이런식으로 주요 저항선을 두고 저점을 높이는 현재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 패턴과 또한 이런 상승형 삼각형의 패턴 움직임도 같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두가지 움직임을 보자면은 상방으로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어, 목표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4,080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 패턴 관점의 1-1-0 어, 패턴 관점의 1-1-0 차트를 보, 차트고요 이 말씀 드렸던 패널트 패턴 페널스 패턴 패턴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도 역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 이탈 리아부 또는 지지 여부를 이부 현재의 음봉 어, 저항 조정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다음은 자 피보나치 되돌린 비율하고 이동평균 간점의 1.10 차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 피보나치 비율을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뭐 상방 또는 하방 비율 그리고 시작점을 좀 다르게 해서 피보나치 되돌린 비율을 약세 가지 정도로 어구 작도를 해봤는데 이, 이 중에서 61.8%와 어, 23.6%가 어, 복합적으로 지 적용이 되고 있는 이 부분 약 3,992달러 이 부분이 제가 저항이 강할 것이라고 좀 일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에서 현재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대로 해석을 하자고 하면은 이 부분을 돌파하면은 가격은 다음 레벨까지 아주 쉽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 여부를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고 이동 평균선 관점으로 보자면 이 단기 이평선인 7일 이평선, 7일 이평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가격이 조정이 좀 깊이 와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지지 받는다고 하면은 이평선 배열도 분석에서 가격 단기 이평, 중기 이평, 장기 이평순으로 아직은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어, 상승 추세의 힘이 아직은 살아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좀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한시가봉 차트로 밀목균형표와 어, 패턴의 흐름을 좀 파악을 어,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현재 구름대 상단 지지 중이죠. 하지만 이 하단 부분들을 이탈 여부, 또는 다시 수름 내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거나, 또는 하단 이탈하는지, 또는 이런 상승상각한 한 패턴을 진행하는지이 부분들을 주시하면서 어, 특이 사항이 있으면 텔레그램 채널에 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암호화폐 시장 동향및 비트코인 간단 브리핑이었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오늘 남은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